안녕하십니까 건설업전문농사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탈퇴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건설근로자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를 살펴보면 제10조 2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에서 탈퇴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퇴직공제 탈퇴 사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 근로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두 번째,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세 번째, 사업주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네 번째, 그밖에 공제 부금을 계속해서 납부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참고로 퇴직공제 탈퇴는 건설근로자법 제10조 2항에 따라 임의로 가입한 사업주만 가능하며 같은 법 제10조 1항에 당연가입 대상공사는 위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탈퇴가 불가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유권 해석을 살펴보면 사업주가 탈퇴를 요구한 시점에서 투입된 피공제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바람직하며 다만 절차상에 있어 탈퇴 요구 시점은 사전에 충분한 홍보 및 공고를 하여 피공제자가 알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하여 퇴직공제 구비서류를 살펴보면 첫번째 퇴직공제 탈퇴 의사 표시 공문 두번째 퇴직공제 가입 탈퇴사유서 세번째 탈퇴사유 증명서류가 필요한데 피공제자의 4분의 3 이상의 탈퇴동의서 및 탈퇴동의 시점에서의 피공제자 인원수 확인서류 그리고 법원의 파산 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문,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공문이 필요합니다. 네번째, 사업주가 피공제자를 상대로 공제 가입 관계 탈퇴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전 홍보 또는 공고 근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탈퇴 동의 시점 이전 일정 기간에 재직 피공제자의 전원이 참석하여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게 될 경우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탈퇴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